시민이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12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의왕시가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독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낸 지역 상권들. 의왕시민들 모두 2022년엔 해피 스마일! 아동 친화도시 의왕시가 아이사랑 놀이터를 개수했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를 위한 최상의 보육 인프라 구축 육아에 대한 고민 의왕시에 맡겨주세요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착한 가게 나눔거리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총 22개소로 늘어난 왕송호수 착한 가게 나눔거리 나눔 문화 확산 의왕시가 함께합니다 2022년 이민년 의왕시민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